이봐 그만둬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초짐을 느꼈지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아, 으, 아, 아, 으. 나를 화나게 하지마 거든 좋아 나는 여기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소 안녕하십니까 그래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소 이봐 조심해 뭘 하려는 거야 자 자리가 없는 그놈 보았소? 뭐가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?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어, 만나서 반갑습니다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안돼 제발. two hours later 삐잉크 배나 따끔할 거예요 배가 아, 아. u g Ah! Ah! Uh. Uh.